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아, 오늘은 비트코인의 어, 목표값을 일목균형표의 수준론으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목표값 분석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2020년 5월 시간론으로 분석한 그 변곡 지점이 2020년 5월이고 어, 상하 목표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38,600달러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은약 어, 어, 여기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어, 4 5 5 4만8 0 0원 그러니까 약 4,600만원 정도 수준의 타겟이 2020년 5월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미 업로드를 했던 영상 중에서 이더리움과 리플 시간론 수준론 분석해서 그 목표값 잡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기 전에 리플이랑 이더리움 분석 영상을 보셔서 어, 일목균형표의 수준론이랑 시간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보신 다음에 이걸 보면 은 어, 조금 더 이해가 어, 쉽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일단 바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5월은 어떻게 나온 어, 기간일까? 이거대로 이거 한번 시간론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영상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간론이라는 것은 일목균형표에서 이렇게 어, 절대적인 기본 수치들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어, 절대적인 어떤 기본 수치들이 있는데 이거를 주봉에서주봉에서 변곡지점을 어, 기준으로 이 지점만큼 이 기간만큼 어, 흐른 기간, 기간을 기간 어, 이렇게 체크를 하고 어, 그 지점에서 이제 추세 전환 이라든가 어, 시세 변곡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분석 방법이 어, 바로 시간론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위에 보시는 시간론 분석은 제가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1월달까지 어, 시간론 분석을 통해서 변곡 지점을 체크한 지, 그 지점들인데요. 보시면은 어, 이렇게 해당하는 해당하는 지점에서 어, 각각의 시세의 변곡이 상당히 많이 발그 발현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봉에서 최다 최장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본 수치이 76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 이전 상투 말고 이제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기본 수치일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 지점에서부터 26주에 해당되는 지점이 어, 딱 요번 어, 주네요, 요번 주.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상투에서 근 기본 수치일 그리고 어, 바닥에서부터 근 기본 수치일 그 지점이랑 해당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강한 변곡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중에 어, 하락 추세 전환으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지점이고요. 어, 아니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추가 상승을 조금 더 이어나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어,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뭐 캔들 자체가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국지점에 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그어놓은 겁니다. 쭉쭉 그어놓고 이제 주봉 최대 적용기간인 76주에 해당되는 지점을 이렇게 체크를 한 거고 그 기간이 바로 2020년 5월 25일이네요. 어,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에요. 딱 1년 뒤네요. 거의. 거의 1년 기간에 어, 시간동안, 시간동안 어, 최대한 이제 수준론을 통해서 최대한, 최대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분석한 게 바로 어, 일목균형표의 어, 시간론 그리고 수준론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수준론 분석에 앞서서 어떻게 해서 이 가격들이 기준이 정해지게 됐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 차트고요 로그차트에서 이렇게 어, 파동이 시작된 지점을 A, 그리고 어, 이전에 엄청나게 강했던 불장, 요 상승파동 하나를 A에서 B까지 갔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하락장, 그리고 어, 19년 12월, 18년 12월이죠. 18년 12월 바닥 지점을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A, B, C 파동까지 만들어졌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D 파동, D 파동이 어디까지 갈수 있나, 이거를 수준론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웃음> 그래서 A, B, C, 지점 확인하시고 그 지점대로 근요선 어, 기준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시켜보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 N 값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충족을 했기 때문에 어, 스킵할게요. 가장 낮은 목표값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수 있는 목표값은 N 값입니다. N 값, M값, N 값은 22,500 불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조금씩 뛰어넘어서. 어, 기존 전고점이랑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조금 높은 가격 어, 22,000불 그 수준입니다 얘는 어떻게 나왔냐 이전에 시작됐던 A 그리고 B 그리고 눌림목인 C지점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요 요 A에서 B만큼의 길이가 C에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C에서 다시 지금 로그차트에서 길이가 조금 달라요 저점이랑 고점이랑 여기 로그차트는 밑으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고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주황색 화살표랑 요 주황색 화살표랑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N값은 A, B, 그래서 A, B의 길이가 C에서 다시 이어지는 어,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N값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모닉 패턴에서 ABCD 패턴이랑 똑같죠 그래서 A, B의 파동만큼 그대로 C에서 D까지 이어지는 A와 A, B와 C, D의 파동이 같은 ABCD 파동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저값으로 잡아볼 수 있는 목표값은 22,500불이다 N값 자그 다음 목표값은 V값입니다. V값. V값은 값 어떻게 나오냐 V값은 요 여기 A지점 그리고 눌림목 C지점에서만큼의 길이가 이만큼의 어, 길이가 다시 요 A지점 상투지점에서부터 이어지는게 V값입니다. 자 이전에 N값은 N파동이기 때문에 N값이잖아요. 요 모양이 N자여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요 상투에서부터 바닥까지의 V가 그대로 여기에서부터 다시 V자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파동이 파동이 그려지고 있는 요 와중에 그렇죠. 이만큼의 길이가 다시 이만큼 이어지는 이 알파벳 V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V값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값인 V값은 36,000불. 36,000불입니다. 자, 그리고 최장 목표값으로 잡을 수 있는 기간, 아, 가격이죠. 기, 가격 그 최장 목표값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이값입니다이값이고 달러 기준으로는 약 38,600불. 어마어마하죠? 38,600불. 자, 얘는 어떻게 나오냐? 얘는 어떻게 나오냐? 자, A 지점에서 B, 그 다음 눌림목 C가 있는데, A에서 B만큼의 요 하나의 파동이 이제, 어, B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B에서. 여기 화살표 보시면은, 주황색 화살표. 얘랑,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다른 거지. 자,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M파동 같은 경우는 C에서 이어졌지만, 어, 지금 같은 경우는이파동은 B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B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 높은 수준의 가격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 값이 최대, 최대, 최대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목표 값이고 가격은 약 38,600 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38,600 불. 자 기간이랑 한번 목표값 수준론을 통해서 그 가로축의 기간과 세로축의 가격들 을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 기존에 뭐 비트코인 1억 1억 목표값 그리고 뭐 누구는 2억 목표값을 말하는데 그거를 지금 체크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보면은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심플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포물선 그 파라볼릭 선 추세선 그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회, 받고 어, 이전에 그 프렉탈 구조를 통해서 어, 이전에 파동이 똑같이 이어질 거다 라고 가정에서 그냥 이어 붙인 거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조금 어그 분석에 대한 펀더멘탈이 조금 약한 거고요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어떤 그 통계 자료랄까 어떤 그 산출된 통계값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 얘는 그냥 단순히 선형으로 분석하는 어떤 추세에 대한 그림이지 얘를 그 목표값 그러니까 가격을 통한 가격에 대한 어떤 수준에 대한 목표 목표 분석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추세는 그냥 깨지면 깨지는 거니까 추세선 그어놓고 추세 이어나간다면은 이대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 이거 이런 분석 누가 못해. 그렇죠. <웃음> 하지만 이거는 어 거의 한 지금 한 20, 60년 됐나요? 아니죠. 80년이죠. 어, 80년 동안 연구가 되어온 일목균형표에서 어, 그 상하 가격을 목표값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준론을 통해서 어, 분석을 한 목표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분석 방법보다는 확실히 통계값이 많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어, 검증된 그 케이스가 많고 어, 이러한 목표값 분석, 수준론을 통한 분석이 상당히 다른 어떤 어, 분석 영상보다는 어, 신뢰도가 조금 어, 더 확보가 될 것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 목표값을 한번 알아봤고요. 어, 여러분들이 뭐 이거 리플이랑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목표값 분석하면서 그 비트코인 목표값도 요청을 주셔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 상당히 좀 러프한 기간 동안의 분석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거를 뭐 간다고 확신은 할수 없지만 일단은 일목균형표에서 수준론을 통한 목표가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분석 그 이론과 어떤 그테크닉의 어,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고만 라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좋아요랑 구독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